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FBB 프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준호 선수입니다 센터 운영하면서요 그리고 후배 양성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계획보다는 좀 빠르게 시합 날짜가 잡혀가지고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어, 예전에 전국체전에서 함께 뛰었던 어, 후배들이 많이 뛰더라고요. 종체전에서는 함께 뛰어봤지만, 프로모드에서는 함께 뛸그 시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그런 좋은 추억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이게 뭐, 바디빌딩을 하면서 새하고 함께 그 살아왔는데요. 큰 후회는 없어요. 근데 단지 세상을 잘 모른다는 거. 어, 세상을 잘 모르고 쇠만 알고 있다는 거. 에, 그런 거 같아요, 는 게. 어, 한 번씩 그런 질문을 한번 받아봐요. 항상 뭐, 비슷했던 말을 했던 거 같은데, 지금은 어 글쎄요 일단은 뭐 미스터 코리아 할때 그다음 세계 중기에서 우승할 때 그다음 중국 시합에서 첫 번째 금메달 딸때 그다음 프로 무대에서 어첫 번째 무대에서 어떤 뭔가 그 몬진 프로 그 정도로 이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상을 당했을 때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이제 하려고 준비했고요 부상 때문에 뭐 이랬네 저랬네 그건 다 핑계인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부상을 당한. 그 상태에서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항상 뛰었던 것 같아요. 저기 때하고 많이 다르게 일단은 기본 기초 원리가 많이 사라졌어요. 일단은 빨리 좋아지고 싶은 욕심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기본에 충실해서 어,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역 생활은 제가 원래 제일그 목표는 딱그 50세 때까지 하는 게 현역 목표인데요. 그러니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을 50세 이후에는 선수 생활을 안 한다는 거. 어, 은퇴를 하면 어차피 제가 이 일과 이 업종에 아마 그 종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후배를 양성하고 뭐 어떤 뭐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선수들을 위한 샵을 한번 열어보고 싶고. 쪽에 어떤 많이 관여를 해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하고 크게 변할 건 없을 거예요. 단지 이제 무대에서 저를 보지 못하고 무대 밑에서 뒤에서 선수들 탄발나주고 펌핑시켜주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스 플래시피지크 프로 박성훈이고요. 이번에 몬스터진 프로 첫 데뷔전이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멘토이시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제 스승님이십니다. 운동 외적으로도 되게 배울 점이 많고 선생님과 이제 함께 지금 시합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해서 선생님 이름에 복지를 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디빌딩에 저 인생이 전부였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 보디빌딩은 제인생의 전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종교처럼 어 제가 사랑하면서 살것 같습니다.